you <laughs> 게자요 지영님이 분리할수수 있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지영님을 위해 두 명의 지원분을 불렀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지영님 나와주세요. 그래서 이제 분야 이제 일대 삼을 하시는 건들아 저는 이주하기도지만 이제, 이제 가르치는 쪽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저희는 이제 연주도 하지만 오 것에 시간을 많이 가 <웃음> 저 하나 스케일 얘기하자면 저 대학 졸업 시험 때 모든 스케일 장조 단조 모든 조를 다 준비해 가요. 무대 위에서 너 무슨 조해 이렇게 하면 정말 다 해야 그 됐어요. 헬렌 <웃음> <웃음> 너무 오랜만에 주어진 과제곡들이라 걱정이 앞섭니다.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. 그럼 던지나요? <웃음> 참파가네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이자 있어 <미자였어. 웃음> Thank you. 왁스만이랑 헷갈린다. 잠깐만, 찍어요. 아 <웃음> 잠시만요. 제가 찍을 빠른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. <웃음> 아 너무 오래 했어. 이거 됐다? 지원군이 할수 있어요. 지원군! 지원군! 지원군 어. 가려 No! <laughs> 다른 부분이예요. 아아니야저 <웃음> 응, 없어요. 저도 타로 사태를 너무 어릴 때 가지고 어. <웃음> 천천히 천천히 <웃음> 나도 거기서. <웃음> 보여오세요 g 출, 출, 출발 출발 출발 아닌가? 또 네. <웃음> <sociedad> 아... 힘드네요 <웃음> <웃음> <FILOS>